Thank <laughs> you. 동생분인 줄알 이게 5 0대 상층이요? 뭐가요? <웃음> <웃음> 아 절대 <웃음> 아, 왜 뒤춤에서 걸고 다니냐고 아버처럼 아저씨 마치. 아저씨는 <웃음> 아저인데할아버지 아, 예. 같아. 네? 예? 내 연대 후배인데. 어머. 오충섭이잖아, <웃음> 예. 맞아요. <웃음> 그얘기거요섭이 <오 회장님>, 그냥... <웃음> 그, 그 네, 섭후배 <웃음> 아, <웃음> <그래서 쫓아> 후배. <웃음> 어, 저를 많이 만났어요. 어머, 어 재밌었고 이거 재밌었고. 주열기 얘기하 맞아. 어그친서 주열기. 주열기 해서 제가 옛날에 주열기 했었거든요. 저기 구로동. 에 구로에... 갔었어요. 아그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형님 같다니까제 형이죠. 얘가 팔이 제가 팔보. 아까 앞뻥니까. 제가 형님 같다고 형님 같다고 <웃음> <아이>. <웃음> 근데, 이오회장이 그냥 나이 들어 보뭐 느껴져 같이 있으이있가면화고이 <웃음> s 섬 m Som, s 안 안면도 m Som, Som, Som, s o 도 Som, Som, Som, Som, Som, Som, Som, Som, Som, Som, Som, Som, Som, Som, Som, Som, Som, Som, Som, s o 진짜 열정지 한참 됐다. 됐다. 2년 됐나? 여기다배터리 끼워야 되는 건년 됐구나. 온수기그 네. 온열매트 온수매트 갖다 주러 왔었잖 응. 그때 보고 응. 여기 끼워져 있는데 이건? 아니 뭐 근데 때거님도 아, 뭐 워낙 바쁘신 고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 좀, 좀, 좀, 좀. 아, 아, 그 이제 산소파도 참여수있어 뭐, 뭐 도전해볼 사람? 첨면이 85% 도전? 90% 도전? <웃음> 뭐 상품을 뭐라 그래? 신청, 참는거에요? 참어가지고산소포화전 떨어뜨리는거지 몸에 산소포화 <웃음> 상품 저녁하기저하하하 <웃음> 저녁, 저녁. <웃음> 해놓고 가면 해놓고 가면 하하참아야 산소가 공급이 안되니까 아 정말 나는 안하고 싶다 <웃음>